아 구름찜닭인가요? 네. 계찜닭1미리 <웃음> <웃음> 뭐야 감자칩은 어딨어? <Stacy�> <웃음> 참기름 넣는 거죠? 참기름 넣는 거죠? 네, 음, 음. 음. 그래. <웃음> 이거 이랑 똑같이 층 나눠서 이렇게 치 마지막에 덮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넣어볼게요. 음 맛있다. 한 사람 없어. 왜번자 우리 안사람 겹치는 것도 안 남아있다고. 저희는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. 왜너무안잘 나와? 화장해야지 잘 나오는 카메라. 이거. 그치? 응. 피자 웨이팅. 피짜 웨이팅. 음. 30분. 어, 똥꼬치 스 냄새 서1어개만쓰가끊했어가어 <웃음> 다 아, 제가... <목소리가> 여러분 지금 대학교 후배네 집에 왔는데요 엽떡과 허니콤보를 먹을 거예요 오늘은 탈색할 건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교양이야? 아 손이 느리시네 이 친구 시가하지, <웃음> 욕은 삼가해줘. 오 마이 갓. It's b e What's your name? 엽떡에. 허니콤보. Yes, b e y 잘 먹겠습니다. 앞자수 줄까요? 귀엽게 나와, 니네 집에서. 맞네, 허니콤보 엽떡 처음 먹어. 짠해. 짠. 안 지웠어? 응. 음. 오 마이 갓, 야, 지짜해마있어 m 음, 음. m Mm. m 여기 엽존존인인 떡이 이아있있어 너무 m Mm. m 왜잘 먹지? 음. 여러분 진홍에 물렁뼈 안 먹어요 너는 어디 물렁뼈 다 남겼어 나 그래? 반먹완 원정땡 마라탕스 오늘 저녁은 마라탕입니다 모라탕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 소고기 양이 이만큼이라서 남길 것 같아. 북모자스. 음. 새우 완자 와우 푸드를 추가했더니 푸 u 를 추가했더니 굳지 p u d d 기 양이 많네 여기가 아, 은근 맵네 얼얼하다잉 아, 음, 중국당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. 음, 음, 음. 어, 맛있어. 음, 내좀 만드는 걸? 어디 점이에요? 나 말만 사람 딱 질색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 케이스 샀어요. 한번 아, 보여드려보자, 보여기다 이쁘지? 이쁘지? 뭐있어 따뜻한 거. 다 있어. 카페라떼. 카페라떼, 따뜻한 거? 응. 이거요. 이쁘지요? 이쁘지요? 왜 이래? <웃음> 땀이, 아예 기름이 존나 올라왔어요. 요즘 공다차 안 b a r 가� 6어 캡슐 <웃음> 아빠도 한잔 드려? <웃음>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